시나님 얼굴이 왜 그래요? 응, 왜? 얼굴이 <웃음> 왜 그래요는 무슨 말이야? <웃음> 어머 제 얼굴이 어서어요제 얼굴 못 묻었어요? 뭐? 뭐지? 제, 얼굴이... 아, 어디... 제 얼굴이 못 묻었나요? 아 강인한다고요? 아!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말바기리도 <받기름이> 기절했어 <웃음> <웃음> 제가슴님 진짜 재치있다 와채팅에서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재치가 흘러넘쳐 이게 <웃음> 봐봐요 퉁퉁 이거 형한어려 엄지가 이상한데 찍어아 이거 빼야 되는 거엄지 야~~~~~~~~~~~ 츄성 언니 아, 여성으로서 교회를 갖야 우리.. 미친년인가 여자가 어디있어 여기 도라이들아 야여 트짼방에 서 여자 탈영이야 미친년아! 아아 <목소리> <목소리> 그, 햄빈이 탈 뺏어 성형할 생각하지 말고, <목소리> 훔쳐보는구나, <거나> 고쳐. <웃음> 인스타에서 훔쳐봤네. 병원이 병이야 병. 나라가 병우가자. 진짜 만약에 또못 보이는 게 남자가 알아버린 거야. 거야. 모르고, 모르고 어, 좋아요 누르고. 어, 어, 언니 하지 마요. 아니 지금 이렇게, 이렇게 인스타를 <웃음> 하다가 모르고 좋아요두 개를 뽑아야 돼. 모르겠어. 원래 남자가 자기랑 헤어지면 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. 쉽겠죠. 근데 자기보다 어린 여, 여자 많으니까 얼마나 분했을지 이 시간에 트랜스테방빵하고 젊어 하이 언니 인생도 참아 <웃음> 네. 근데 햄빈 님은 잘살것 같아요 얼굴 철판을 깔았네요나자작서질탕 마실 거예요 와요 햄빈 님. 햄빈이 와요 우리 또 홀에서는 다줘져요 아, 왜냐면 손님이니까 손님은 가볍니까 다줘요 <웃음> 뒤에서 약간 <이렇게> 시발려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오, 어, 유불리, 유불리, 유불리 뭐야, 저 유불리.. 유불리 뭐야 얘.. 거참 남자 4시 썼나.. 누가 제일 티나요? <웃음> 아니 언니.. 댓글 정지하기 전에 일단 한번 물어보고 정지시키자. 이게 우리 자존심 싸움 네, 음, 아니야? 일단 해제했어요. 어. 그 유불리님! 누가 제일 남자 같대요 어필하지 마 언니! 요 유불리님 누가 제일 남자 같아 <웃음> 누굴까요? 유불리님! 이블리은 누가 좀안 적었나요? <웃음> <웃음> 언니 잘가요. 언니 배로안 아, 아, 할게요. 멀리 안 나가요. 버릇되니까 언니. 아~~ 맞아요. 맞아. <웃음> <웃음> 저녁 보내. <웃음> 물 관리 이따구로 할 거야. 아우, <웃음> 얘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야, 그랬네. 야, 제, 림을 붙이잖아요. 그럼 말해 어, 뭐해. 어머, 어머 애 괜찮네. 그래. <웃음> 이거야. 장, 주, <웃음> 자, 님. <웃음> <니. 웃음> 띄운 거야 어. 어디 알지? 아, 근데 애 착해요. <웃음> 어. 우리 눈물 많이 난다. <웃음>